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2019년 기준 바야흐로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가 180조에 달하는 지금 지금 시대의 게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게임의 정세라고 평가받는 콘솔 게임은 매년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종합예술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반열에 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게임백서의 통계에 따르면 PC는 34%, 모바일 게임은 47%로 이미 모바일 게임이 PC시장을 점령한지 오래고 콘솔 게임은 2.8%라는 절망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게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일본에서는 자랑스럽게 다크 소울 시리즈를 미국에서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명작들을 폴란드에서는 위쳐 시리즈를 내놓을 수 있지만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끽케야 리니지 같은 게임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기도 하죠 뭐 매출은 비슷하니까 비밀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이런 절망적인 콘솔의 무덤에도 금몇년간 눈여겨볼 만한 수치 변화가 있긴 하였습니다. 2016년도 대한민국 게임 백서에서 발표한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와 전망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국내의 비디오 게임 시장의 성장률은 2016년도 약 0.5% 2017년도 1.7% 2018년도 마이너스 1.5%로 계속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콘솔 게임의 성장률은 무려 58%에 달하며 2017년도 42% 2018년도 20% 2019년도 18% 20년도 13%로 6년동안 무려 231%라는 미칠듯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닌텐도 DS가 이른바 인싸템이던 시절, 그와 동시에 알포칩, ct칩이라는 불법칩들이 판을 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스팀이라는 플랫폼도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절 많은 사람들은 cd를 돈 주고 사기 보다는 p2p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즐겼으며 영화관 가서 돈을 지불 하기보단 p2p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 를 해서 시청하였고 노래도 스트리밍이나 mp3 파일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파일 을 내려받아 다운로드 했었듯이 당시엔 문화 콘텐츠들을 불법으로 즐기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었으며 정당하게 돈을 주고 합법적인 루트로 즐기는 것이 미련한 행동으로 정의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20년인 지금 각종 스트리밍과 품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인식 개선으로 인해서 게임을 음악을 영화를 불법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드며 조금 돈을 지불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당연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던 와중 2017년에 등장한 닌텐도 스위치는 혁신적인 기기임과 동시에 가정친화적인 플랫폼 무엇보다 편리한 휴대성 덕분에 한국에서 정식 출시 전부터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이제 주변인들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선물하는 건 그렇게 어색한 상황이 아닐만큼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한 인식도 미디어의 노출로 많이 개선이 되었으며 이제는 연예인들도 자신의 취미를 게임이라고 당당히 밝히거나 자신이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낼 만큼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 백서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계속해서 콘솔 시장은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큰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PC 게임들의 성장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019년 들어 국내 PC 시장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외산 게임들에게 시장을 강탈당한 지 오래며 그나마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위권 게임들도 로스트 아크를 제외한다면 좋기 10년가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장수 게임들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파이 마저 모바일 시장에게 전부 빼앗겨 국내 PC 시장의 미래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모바일 시장이 황금밭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2010년대 중반만 해도 모바일 시장은 누구나 큰 돈을 벌수 있었고 덕분에 너도나도 PC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 개발에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었으며 결국 이 경쟁은 리니지2m이라는 엄청난 과금 괴물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은 몇몇 인디게임을 제외한다면 막대한 과금이 동반되는 mmorpg 뽑기가 기본인 도박게임 소장형 rpg로 나눠져 수도없이 게임이 양산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마련한 극게임이 그 극게임이 그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수 는 있겠지만 결국 한순간 한순간뿐인 게임들이죠 그렇게 시장은 급격하게 회계화가 되었으며 지금으로선 더이상의 성장동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나마 숨구멍이라도 찾기위해 몇몇 게임사들이 실험삼아 도전하고 있는것이 바로 콘솔 게임입니다 물론 아직까진 미비한 수준의 국내시장을 노리고 있는건 아니고 당연하겠지만 활성화가 잘돼있는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개발중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도 전세계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임들이 있을지 지금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번째로 살펴볼 게임은 국산의 희망이라 불리는 퍼어비스의 최신 MMORPG인 붉은사막입니다 검은사막의 후속작이 아닌 아예 새로운 ip인 붉은 사막은 그간 프로젝트 cd라는 이름으로만 언급되다가 지난 2019년 지스타에서 트레일러의 공개와 함께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맥더프라는 존스노우를 닮은 주인공과 그가 이끄는 영병단의 피로 쓰는 대서사실을 그린 이 게임은 검은사막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량한 차세대 엔진을 사용하였으며 린 C9 등의 제작진의 참여로 더더욱 게임의 완성도가 기대되는 게임이죠 처음 G스타에서 발표한 트레일러는 광대한 파이웰 대륙 용병들이 펼치는 이야기로 검은 사막보다 더 다크한 분위기와 더 피튀기는 연출로 좀더 성인 게임의 분위기를 물씬 풍겼으며 콘솔 게임과 같은 캐릭터 위주의 이야기 서사는 위쳐3와 스카이림 그리고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연상케 하여 국내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엄청난 게임입니다 아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대가 큰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스가 제작하는 두번째 콘솔 게임 플랜 a d 입니다 미스테리한 세계관과 이야기를 담은 오픈월드 엑소스트 MMO f p s 게임으로 근 미래적인 배경을 하고 있으며 신체를 강화시켜주는 기계 몸에 부착하여 전투를 도와주는 다양한 컨셉의 무기들과 기계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로봇 등 트레일러에서 보여준 각종 컨셉 만으로도 엄청난 매력을 뽐낸 게임이죠 게임이 오픈월드 MMO 엑소슈트 게임이라고 설명을 한 만큼 전체적인 게임의 형태는 디비전과 타이탄4를 섞어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으로 붉은 사막과 더불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산에서 제작하는 콘솔 게임 중에 가장 기대를 받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게임은 또다시 퍼어비스가 개발중인 아기자기한 캐주얼 게임 도깨비입니다. 붉은사막 플랜8과 같은 펄어비스의 차세대 엔진으로 제작된 이 게임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리얼리티가 가득한 게임들과는 달리 아주 아기자기하고 캐주얼한 마치 메이플스토리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그래픽이 특징인데요 게임의 장르는 수집형 오픈월드 mmo로 r 단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흔히 모바일 시장에 널려있는 몬스터 길들이기와 비슷한 게임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공개 당시부터 PC, 콘솔, 모바일 등멀티플랫폼 게임임을 알렸으며 영상 속에서 안경을 착용한 뒤에 필드에 있는 도깨비들이 보이며 등장인물들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켓몬 고와 같은 AR 기반의 증강현실 게임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데스티니 차일드를 개발한 시프트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트리플 A급 콘솔 게임 프로젝트 2부입니다. 아직 본 게임명도 없는 프로젝트 단계인 이 게임은 국내에서 트리플 A급 게임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당시 발표 이후 조으나 싫으나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게임의 트레일러에서는 역시 데스티니 차일드를 개발한 게임사인 만큼 일단 여자 모델링이 끝내주는 수준입니다 아, 아 이게 중요한건 게 게임은 극한의 선정성을 자랑하는 19금 세미 오픈월드 액션 게임으로 놀랍게도 캠페인이 존재하는 싱글플레이 위주의 게임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플스4, 엑스박스1, PC 등의 플랫폼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브라는 주인공이 주축인 세력과 네이티브라는 인류를 지구에서 몰아낸 외계 침략자들이라는 설정밖에 등장하지 않았으며 그외플레이라든지 세부 정보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몇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니어 오토마타 같은 형태의 게임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게임은 놀랍게도 NC 소프트에서 제작중인 콘솔 게임 프로젝트 HL 입니다 일전에 NC소프트에서 제작하였던 리니지 이터널이 CBT의 처참한 상태를 보고 폐기 처분에 들어간 이유 재활용을 한 게임으로 리니지 이터널의 CBT 이후 얻은 다양한 피드백들로 새롭게 게임을 탈바꿈시켰으며 기존의 프로젝트보다 시각적이나 환경적인 연출을 더욱 강화하였고 사물이나 환경의 인터랙션의 극한을 추구하는 걸 목표로 게임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개발도 어느 정도는 이뤄져 2020년 상반기에 CBT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어 과연 NC소프트가 도전하는 첫 콘솔은 어떨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리니지를 만든 회사라 썩 믿음이 안. 가긴 하지만 콘솔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 길드워 라는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는 게임도 있으니까 어느정도 해외시장의 사정을 알만큼 알테니 일단은 믿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섯번째 게임은 넥슨의 첫 콘솔 도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입니다 오리지널 게임인 카트라이더 를 최신 엔진인 얼리언 엔진4를 이용하여 맨땅에 헤딩을 하며 개발한 게임 으로 이미 엑스박스 컨퍼런스에서 한 차례 전세계를 향해 발표를 진행한 적이 있는 게임 인데요 오리지널 게임인 카트라이더 느낌은 그대로 살리면서 최신 게임처럼 그래픽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개선시켰으며 글로벌 출시를 앞둔 게임이니만큼 기존의 뽑기와 성능이 좌지우지 되는 과금 방식에서 탈피하여 배틀패스라는 유저친화적인 bm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유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에 참여해본 사람들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았으니 과연 국산 레이싱 게임이 해외에서 얼마나 먹힐지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섯번째 게임은 회색도시로 유명한 수일배의 복귀작 베리드스타즈입니다. 게임의 이름답게 스타가 되기 위한 오디션 현장 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 게임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스토리 게임인 만큼 원피스의 상디 성우로 유명한 박성태 성우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초호화 성우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드래곤플라이트로 유명한 넥스트플로어현 라인게임즈가 제작을 맡고 있으며 현재까진 개발이 거의 다 진행이 되어 2020년 하반기쯤엔 스4 PS 비타는 물론 닌텐도 스위치까지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울트라 에이지입니다. 5명의 소규모 인디게임 회사인 넥스트 스테이지가 개발을 하고 있는 이 게임은 인터뷰에서 데빌 메이 크라이를 가장 좋아한다고 언급했던 만큼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은 dmc 시리즈와 몬스터 헌터를 섞어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이펙트로 다양한 콤보를 사용하여 적들을 처치할 수 있으며 일부적으로는 소울라이크 like 시리즈의 시스템도 표방하고 있어 게임의 완성도만 튼튼하게 받쳐준다면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크게 기대가 되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국내에서 개발중인 콘솔 게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의 성공 이후 국내 개발사들의 콘솔 진출에 대한 생각이 변화라도 온듯 완전히 뛰어들진 않았지만 많은 개발사들이 조금씩 콘솔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콘솔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상 넥슨도 그렇고 아무도 콘솔 개발 경험이 없어 해외 커뮤니티를 뒤지거나 여기저기서 기술을 공유 받아 제작을 하는 맨땅에 헤딩을 하는 수준이지만 이렇게나마 하나하나 차. 개발을 시작하여 언젠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임들도 당당하게 고티를 받아 전세계에서 크게 인정받는 게임이 나오길 기대해보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